안녕하세요. 월화신당의 워라 월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선생님, 그 유튜브 이렇게 찍어보셨는데 어떠세요? 그냥 재밌어요. 음, 음 재밌고, 어, 흥미롭고, 음. 흥미롭고. 그래도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많은 도움 될수 있게 어 그렇게 어. 해야 되겠다라는 사명이 조금 들고, 어 그래요. 음. 아, 근데 막 처음 것도 그렇고, 두 번째 것도 그렇고, 너무 이렇게 너무 막잘 맞추셔가지고, 저는 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제. 저희 신명님이 주시는대로 <웃음> 네. 전달해 드리니까 그래서 네. 오늘도 좀잘 부탁드릴게요 네네. 저희가 오늘 궁합을 <웃음> 하나 가져왔거든요 네문좀 네, 닫아주세요 궁합을 하나 가져왔거든요 네. 궁합 좀닫으주세요자 네. 남자분부터 불러드릴게요 네. 인나생의 남자, 울쭉생, 여자. 나이 차이가 좀 있네요, 그죠? 응. 아우, 짜증나. 오, 우 짜증나, 좋겠죠. 왜 이렇게 엄마애가 아빠를 괴롭히는 거야? 왜 이렇게 엄마가 아빠야를 잔소리하지? 아 잔소리를 해요? 응! 왜잔소리 엄마애가 아빠야를 못살게 구는데 어... 여자분이? 막 이런게 보여? 막 그.. 뭐야? 아빠야 등짝을 막 이구이구 이구이고 어... 이렇게 보이는데 왜..왜 그렇게.. 맞아? 모르지 나는.. 우리 애기씨가 그러는데 엄마야가 아빠를.. 그니까 엄마애가 생각하는 걸 아빠야가 다 해내지 못해서 엄마가 속이 터져가지고 막 아빠야 등짝 때리고 막 등짝 스매싱 날리고 막 그런게 보이거든 지금? 남자는 어떤 분처럼 보이세요? 남자는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것 같아. 자기가 뭘 해놓고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것처럼 보여. 내가 만약에 물에 어질려서 그럼 닦아야 될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물어질고 그냥 이리저리 피해 다겨 어. 그래서 엄마는 어이구 인간아. 어이구 인간아. 근데 나이 차이가 나는데 엄마가 더 어린데 엄마가 더 오른 같아. 그래서 이 남자를 막 등을 이렇게 스매씩안다 손 이렇게 때리고 여기 보면은 엄마는 노력을 많이 했죠.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가진 것도 많다, 잃은 것도 많다 그렇게 나와. 그런데 아빠가 그거 조금 밖으로 새나 왜요? 모르겠죠. 자기가 갖다 썼다고 그래. 그래서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게 보여. 그리고 자기가 했는데 자기가 잘못한 거 알면서도 자꾸 그래. 그니까 엄마는 여봤지 엄마가 엄마나끄드러운샘험인데 남자분은 어렸을 땐좀 어땠을까요? 이분 좀 일적인 응. 면이나 성격적인 면으로 어떻게 좀 지냈을 것 같으세요? 성격적인 부분으로는 좀운둔했다고 그렇게 나와좀 밝은 사람인데 혼자 지냈다고 그렇게 나와 어. 응. 혼자 그 자기 성격이지 바퀴 싫었나 보지, 눈이 부셨나 보지. 자기랑 다른 세상에서 조금 바퀴 너무 밝았다, 눈이 부셨다. 그래서 어울리기 싫다. 그거 있잖아, 아웃사이드 노래. 오. 그거 외톨이 막 그렇게 보여. 그래서 이 엄마를 만나서 지금 부부 맞지? 엄마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엄마가 이러는 곳이 많은데 그래, 여기 좀 연민이 있었다 그래. 나이는 엄마가 어린데 여기 남자한테, 아빠한테 엄마가 연민이 있었다 그래. 책금지심이라고나 할까? 그런 게 있어가지고 했는데 그래도 사랑해. 그래서 엄마가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아빠가 안시롭고막 의구 인간아, 의구 인간아. <웃음> 오빠 왜 그래! 막 그렇게 하면서도 안시롭고 해서 돌봐주려고 한다 그래. 남자분이 일, 일적인 면허는 어때요? 지금 좀 잘하고 있나요? 꾸준하다 그렇게 나와. 음. 그냥 확 터지지도 않고, 안 터지지도 않고 그래도 입에 풀칠할 정도는 된다 침이 마르지 않을 정도는 된다 그렇게 나와 음, 여자분은요? 여자분은 원체, 여기 보면은 엄마의 생일 다리 보면은 가진 것이 많아. 이 엄마가 엄청 까다로운 사람이야. 그래서 뭘 해낼 때 끝을 봐야 돼. 어설프게가 없어. 그래서 다 마무리를 지어야 되고 박음질을 해도 무조건 이렇게 끝 마무리를 이쁘게 해야 되고 재산도 많이 이렇게 쌓아 놔야 되는 거고 자기 고가는 이렇게 잠그고 있어. 그래서 원래 타고난 복도 있고 자기가 잃은 복도 있어. 응. 지금 두 분이 약간 네. 좀 일적인 면으로 조금 쉬고 있는 상태인데 네. 왜 이렇게 쉬고 있을까요? 앞으로는 뭐 이렇게 활동을 잘안 할까요? 그거는 더큰 그림을 위한 힘이다 그렇게 나와 매덕이가 뛸때더 높이 뛸려고 이렇게 쉬고 뛰는 것처럼 개구라 기도 뛸때 이렇게 밑에서 위로 뛰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그런 형국이다 그렇게 보여. 어, 응. 일적인 면으로. 뭐 앞으로도 뭔가 좀할 수도 있는 거네요. 응, 할수 있어. 그리고 이 엄마 야 자체가 너무 똑똑해가지고 이걸 잘해. 조율을 잘해. 어, 우리 내 남편이 아무리 미워도 조금 힘드네. 그러 조금 쉬어라. 어, 나도 쉬어가자 이 덕에. 그래서 이게 엄청 진짜 똑똑해, 엄마. 노력 많이 하는 사람이야. 여자분은 그러면은 어렸을 때는 어떻게 좀 활동을 했을 것 같으세요? 뭔가 좀잘 어느 정도... 일! 아니면 집! 그거밖에 안 했다? 아니 일집 어떤 거? 아, 산지 궁금한 걸 근데, 물어보라고 일이요, 일 일. 쪽으로 오랬을 때도 차근차근 싸웠다 이렇게 보여 노력을 많이 해서 처음부터 일부터 시까지 노력을 이렇게 착착착착 단계단계 계단계단 이렇게 올라온 자리다고 그렇게 음. 보여 그러면 앞으로도 착착치하고 더 올라갈 응, 수 있을까요? 응. 그냥 계단에 올라가다가 관절이 아프면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쉴 수도 있잖아. 그런 형국이야, 그래. 다시 일어나. 엄마 이거 쉬지 못해. 원래 애가 쉬지 못하는 사주야. 응. 음... 그래서 그더큰 그림을 위해서 그냥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 뿐이지 네. 저 쉬지 못해. 성격이 안 돼? 그렇게. 쉬지 못해. 응, 아, 아, 응. 깁니다. 응. 그, 이거 보면 이거 생각나요. 개미와 뱃짱이 동화가 생각나요. <웃음> 응. 남편이.. 응. 배짱이에요? 응! 엄마 개미야 엄마 개미? 응 어. 그래서 바가지 긋는 건데 그 바가지에도 애정이 있어 하트가 있어 아 그래도 응. 여자분이 많이 좋아하나봐요 남자분 측은지심이라고 응. 어. 아까 그랬잖아 그런 것도 있고 어. 자기가 편한 것도 있고 그래서 아빠야 많이 도와주는 그렇게 보여 어. 지금 사실 이분들이 예전에 응. 무슨 논란 같은 게 있었는데 응. 지금 잠깐 둘다 활동을 안 하는 상태인데 응. 그때 그 논란은 본인들이 알고 좀한 걸까요? 아니면은 좀 모르고 꼬이 있어. 아는 거 있어. 있었어. 어, 응 알고 했다. 응, 응. 아차 그렇지. 그 아차 순간에 그렇게 된거 그렇게 어, 보여. 반성은 했을까요? 반성? 반성하고 있어. 근데 티는 안 내. 아. 어 반성은 할 거야 아마 왜, 왜 티를 안 낼까요? 자기가 이쁘거든. 자기가 우월하거든. 어. 자기가 못지거든. 어. 난 이만큼 노려냈는데 그깟 건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어. 응. 오. 남자분은 그럼 앞으로는 일적인 면으로 조금 더 계속 활동을 이렇게 할수 있을까요? 좀 걸려. 좀 걸려 시간이. 왜요? 좀 멈춰진 상태라고 보여요. 시간이 조금 걸린다 그래요. 다시, 그러니까 시작은,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입에 풀지랄기 정도로 먹고 살 정도로는 그래도 꾸준히 뭐가 있다. 근데 다시 이 사람이 빛나기까지에는 시간이 조금 걸려요. 어, 응. 왜요? 왜 본인이 조금 안 하는 거예요? 본인보다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이뻐라 안 보는 그런 게 있어요. 아, 그래요? 응, 응. 왜 그렇게 볼까요, 사람들르죠 자기 복이지, 자기 복이지. 자기가 그러면 잘하고 살든지 열심히 살든지. 음. 응. 열심히 살았다는 하는데 이리저리 피해 다니고 막 쫓기는 그런 게 보여요. 사실 그 남자분은 응. 어렸을 때 엄청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응. 그 자리를 그러면 되찾을 수 없다는 말씀이세요? 돌아갈 수 없어요. 어, 자기가 자기가 놓은 건데 뭐. 자기가 어, 자기 가 자기 때문에 놓은 거야. 그차 들고 가지 어. 그러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 자기도 자기 입장에서는. 어. 내가 이랬던 사람인데 지금이러니까 어, 짜증나냐 그러니까는 그게 안 되는 거야, 복귀가. 어, 계속 문산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야. 어, 선생님 보시기엔 두 분은 이제 궁합적으로는 어느 정도 좀 맞는 것 같으세요? 궁합적으로는 60. 60%? 음. 그래도 그것도 거... 응. 엄마가 아빠에 대한 측은지심. 응. <웃음> 그거 뭐야 나이는 어린데 네. 그 무송이라 하자 그래 측은지심. 아이고 이 나이도 이만한데왜 그러냐 이러면서 오. 뭐 이런. 응. 둘이 뭐 이혼하고 이런 건 없지. 그런 건 없죠. 이혼에 쓴 벌써 했어 그렇게나. 했어요. 응. 네, 뭐 했어, 했어. 아, 했으면 응. 음, 음. 네 알겠습니다. 이분들 누구인지 알려드리고 좀금더 물어볼게요. 네. 선생님 그... 옛날에 이 분, 남자분 탑배우였어요 탑배우? 네, 제일 높은 배우 배? 배용준씨요 음~~ 여자는 박수진씨 박수진 네 슈가 네. 출신의 아이돌 음~~ 신발. 아이돌 음. 그래서 이제 잘 살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음. 근데 이분들이 예전에 논란이 있었어요 응. 그 아이 때문에 뭐 인큐베이터 응.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응. 그러고나서 자숙을 들어갔는데 그게 15년도 였거든요 응. 근데 그 이후에 활동을 둘다아이야 응.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한거예요 문제가 있나 이 사람들? 왜 활동을 안할까요? 왜냐면 배용준씨도 알아주는 탑배우고 음. 배용준만 들어도 누가, 누가 들어도 다 알잖아요 음. 그리고 박수진도배용준씨 뭐 와이프지만 음.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 본인의 자리에서 어느 정도 올라가 있던 음.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얘네들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어? 도대체 왜 일을 안 할까? 사람들은 복귀를 안 할까라는 궁금증을 이제 던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보시기에는 어떤가 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음. 아까 말했듯이 남자는 복귀하는 시간이 걸려 음. 내가 오래 걸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여자가 되게 똑똑해요. 되게 똑똑하고 까다롭단 말이야. 그리고 제가 노력을 많이 한 사주. 그래서 나이는 어린데 지금으로 보면 은 측은지심이 생기는 겨. 어 우리 오빠가 그만 한때는 잘 나갔는데. 어? 근데 둘이만 있는 공간에서 그래도 행복을 느끼니까 그냥 조용한 건데 사람들이 안 따라준다. 그래서 진지심을 음. 갖고 있구나, 음. 한때는 진짜 오빠가 완전 잘나가는데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그냥 저는 아까는 이제 우리 애기씨가 말한대로 말씀드렸는데 네. 누군지 이제 이름을 제이 아니까 네. 이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네. 제자도 실력님들 말씀을 많이 이렇게 알아듣고 네. 숙제도 풀고 해야 되거든요 네. 참 배용준씨가 진짜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희 그.. 아무튼 나이대에선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진짜 음. 탑 배우자였잖아요. 근데 지금 활동을 아예 안 하시는 까 진짜 한참 됐네요. 그러면? 15년도에 그 논란이 있고 나서 음. 뭐배용준씨는 근데 그 전부터 활동을 안 하셨어요. 사실. 음. 근데 박수진씨는 그래도 뭐 드라마 간간히 하고 예능도 하고 뭐 했었는데 음. 아예 그.. 아예 활동을 두분다안 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얘는 이, 이 사람들이 또 따로 사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음, 뭐거 아니냐 뭐 그런 음. 소리가 있었는데 선생님 보시기난는 아니냐는 말씀이에죠 음, 지금 둘이 있어도 굳이 매스컴에 나오지 않아도 아이랑. 아이 있죠. 네. 네, 함께 지금 편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서로 그냥 종교 활동도 하는 걸로 보이고 하면서 그냥 의지간에 여자는 측은지심으로 남자는 편안함으로 네. 그러고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오. 그리고 둘 중에 봤을 때 먼저 만약 활동을 시작한다면 여기 여자분이 더 빠를 것 같아요. 아, 네, 네, 왜 네. 여자분 음. 여자분이 욕심이 내서 활동을 하는 원체 악... 아까 쉬지 못하는 사주. 오.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하는 사주. 원래 성격이 그래요 그래서 까다로워서 시작할 때 이제 까다로움이라서 고르는 것도 많을 거고 재는 것도 지금 하나씩 들어오고 있어요 뭐 예전에 거 찾는다든지 그런 거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고르고 있다 내가 여기서 어떤 거를 해야 내가 빛이 날수 있는 되게 똑똑하거든 근데 남자는 자기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쌓아놓은 것도 있고 하니까 굳이 내가 근데 여자도 마찬가지 오빠 그냥 집에 있어 음. 개미와 배짱인데 개미가 배짱이를 사랑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음, 싫으면 음, 그냥 쉬이거요 음, 음, 그런 것 같아요. 음. 아뭐 돈이 그렇게 뭐, 보이고 아니야 워낙 겠죠제가 말이 뭐예요, 사실 너무 유명한 배우니까. 아까 사실. 제가 그랬잖아요, 본인이 아니라 사람들이 안 도와준다, 이렇게 어. 눈길을 안 준다는 거지. 그래서 꼭 그런 것을 안 보여도. 살수 있기 때문에 그냥 내 지금 가정행복이 일보다 이 남자는 더 편안한 거예요아 여자분이 아무튼 남자분을 되게 그런 음, 마음으로, 음. 뭐 애정으로 뭐 이렇게 보살피는데 남자분은 여자분을 어떻게 생각해요? 진짜 엄청 좋아해서 이런 결혼까지 했고 뭐 지금까지 온 걸까요? 남자분이 여자분을 나보다 스승이라고 생각해요 음. 아니, 그 여자 말을 들어서 잘못된 게 없어 음. 어. 그래서, 보면은, 이제, 여자가 남자한테 잔소리 하는 것도 있어요. 제가 아까 짜증나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유화시키는 게 있어요. 아빠야가. 어, 오. 박수진, 어, 오빠 이거 좀 해, 저것 도좀 해도 유화시키는 게 있어. 어. 아, 그 정도? 자기 사항이 있으니까. 아, 그 정도로 네. 박수진 씨가 뭔가 똑똑하고 되게 똘똘하고. 똑 부러져요. 어. 똑 부러진다고. 그렇게 보여. 어. 노력도 많이 했고, 이뤄놓은 것도 많고, 그래서 자기 거 챙기는 힘이 강해서 음.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거지 많다고 이렇게. 앞으로는요? <웃음> 이분들 뭔가 조금 조심해야 될점 있을까요? 아무튼 활동도 만약에 다시 시작하면은 언론도 주목을 할 거고 할 건데 조심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조심해야 될 거는 제가 볼 때는 구설. 무슨 구설이요? 구설 그냥 이렇게 짜칠구질한 구설. 큰 구설 없어요. 그냥. 이분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되게 뭐 해가 될 구설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 말, 저말 얘기할 때 그거를 좀잘 견디고 참고 걸음처럼 여의고 갔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 근데 아. 잘 넘길 수 있을까요? 그럼? 잘 넘길 수 있어요. 아, 네, 어, 네. 어, 근데 되게 전 처음에 배용주 씨가 박서진 씨랑 결혼한다고 했을 음. 때 되게 그냥 배용주 씨가 어, 그래, 뭐, 응, 응. 뭔가, 배영주 씨 너무 탑 클래스니까, 사실 조금, 뭐, 박수인 씨가 낫다는게 아니라, 응. 조금 더 유명한 사람이라고 할줄 알았는데, 응. 근데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똑똑하고 뭔가, 사람들이 뭐가 이래서 지금 배영주 씨가 결혼을 한 거네요. 응, 응.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명이고 뭐 떠나서, 남자 자체가 여자의 그, 사랑은그 사람, 사람을 본 거야. 그러니까 음. 그 사람이 가진 부지런함, 음. 뭐 깔끔함, 뭐 노력, 이런 걸본것 같아요. 음. 앞으로 자녀는 더 있을까요, 이분들? 자녀는 이제는 음. 안 보여요. 애기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아, 더 이상? 아. 활동 때문에 그런 가요 활동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여기 남자, 남자 자체가 조금 약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던 거거든요. 아, 의기운 네, 네, 네. 하나라도 아, 잘 키우자 뭐 이런 마음이고 네. 남자가 조금 약해 약해 응. 약해아 <웃음> 이게 응. 약하다 지부리야지부리아 응. 아, 시즈부리. 아, 그래요 아참뭐 네, 끝났고요 네뭐탑 뭐, 배우잖아요 네 선생님은 어렸을 때뭐 좋아하던 뭐탑 배우 뭐 이런 사람 없으셨어요 G.O.D G.O.D 좋아했어요. G.O.D. 그러면 G.O.D 좋아했고 G.O.D의 데니 좋아해서 데니. 데니? 어, H.O.T의 토니안. 토니안. 음. <웃음> 잭스키스의 강성훈. <웃음> 근데 그 강성훈 그 아빠야. <웃음> <웃음> 네, <웃음> 네, <확인할게요. 웃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웃음> 네.